자 이리 와. 아치워? 아, <웃음> 한2주 <웃음> 만에 텔링을 맡긴 앵무새 카페에 태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. 태식이랑 공주의 반응이 어떨지. 이게 누구야? 미미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공주+ 공주+ 공주+ 엄마 공어 싫어? 엄마 왔어. 공주야 이리 와. 공주+ 공주+ 공주+ 리와 공주+ 이리와 엄 공주+ 테 안와? 싫어? 주공어왜 안와? 주 아, 공주+ 너무 오랜만에, 너무 오랜만에 와서 화났어? 너무 오랫동안 우리 태식이랑 공주 여기다 맡겨놨지? <웃음> 어, 그거 내가 거지. <냉허거지. 웃음> 진짜 엄마 없어서 그래. 너 엄마도 그 어디 가는 거 세시가 이제 집에 가게 들어가자 no. 들어 no. 집에 가자 이제 no. 들어가 이제 no. 여기 들어가 세 좋아 no.